난이가면나이도고퍼나트하나만쳐요도나 <목소리> 이럴 <뒤> 시여도여행도 <목소리> 이마진이 넘나는나는세계도 보여주고 떠도망다니며 찾아간 그카리사진관에나타난림나는 그림도 는 어디 만지면 불안감은 점점 느끼네 내 이놈 디케이드 너의 죄를 세워라 우리는 둘이서 하나인 가면 나이 더 더블 원투 신한 그만나이더 멋지게 싸우고 이상한 그만나이더 강력한 파워를 선사해주는 세상에서 하나뿐인 나의 여름 모든 게 손에 넣은 강력한 그라이더과 거를 수에하며 모든 힘을 빼앗은 난 가만나이더가 되고 밤 내가 될도 괜찮을까 나 우주바다 함께 변신을 어른이 되어도 왜철들지 않아 엄마의 잔소리가 끝이 없네 빌레? 취업을 해도 연애를 해도 밝히기 힘든 취미생활 그러면 잠깐이라도 좋아 꿈속 안에서 되고 싶은 너이널 상상해봐 조금이라도 괜찮으니까 내가 될수 있을 거야 원투 쓰리 연기를 낸다면 통화 속 세계로 세계로 깨지는 눈이 보일 거야 <목소리> 열린 뇌문 사이로 태양 이미 느껴져 더 <목소리> 탐방해 모든 찬들이 <강글이> 쓰러지네 <목소리> 대로 <목소리도> 키바지 키드 더블 오자 보자 위장든 가이브 드라이브 코스 엑시더 빌드 시어 제로원 제로원 세이 삶에서 걷고 모든 일상들이 다르게 보여줬어원투 쓰리 슈타 벌써 아침이야? 아, 다시 자야겠다.